음. 이번에 새로 제작한 영예공범으로서 김철과 한철 강성의. 이번 전세에는 중앙경공업부분과 지방공업부분, 생활필수품 생산 단위들을 비롯해서 72개의 단위들에서 9천여 종의 14만 2,300종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세의 목적은 격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자신 역사적인 가업을 높이받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우리 경공업의 발전 면모와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또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올해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네. So, we are going to g n d i n i n g